아 이거는 야비입니다 아니... 야 바지가 <웃음> 야 이게 <웃음> 아니 홍언니 오늘은 홍언니 신에서 처음으로 먹방을 합니다 먹방 누구랑 하느냐 우리 보디빌딩 피트니스 쪽에서 먹방으로 또 이렇게 좀 열심히 면치기를 하고 있는 IFBB 프로 김창근 선수와 이렇게 해도 안해주 아,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 하재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하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생마 TV의 야생마 안녕하십니까 야생마 TV 야생마입니다 어, 최리나 선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한지 한 7년 정도 된 중국에서 온 최리나 선수입니다. 저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서 먹방을 할 겁니다 그것도 면으로 컵라면 자, 컵라면인데 컵라면 한열개 정도는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 생각에 열 개를 누가 먼저 먹나 그리고 먹방을 하면서 먹방, 먹방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게임도 하고 벌칙도 받으면서 함께 한번 그 친구들과 즐겨보겠습니다 먹방하러 아시죠 홍니 채널. 자, 오늘은 아, 벌써 시작부터 꽉 차죠. 강력하죠. 어, 꽉 찼지 어. 뭐. 또 우리 유튜버 대기업들. <웃음> 어, 대기업들 모아 가지고 오늘 뭘 하냐? 처음으로 이제 먹방을 할 건데, 먹방을 원래 하지는 않는데 너무나 사람들 보면 하고 싶었어. 라면을 한번 너희들하고 한번 먹을까? 라면을 한번 너희들하고 한번 먹을까? 생각해서 음, 이렇게 라면. 또 홍니 아. 채널에 초청을 또 했는데 이렇게 네. 또 감사하게. 아, 아우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저 영광을 제가. 네, 아, 대기업들. 아 영광. 아, 대기업들. 아, <웃음> 대기업들. 빨리 대기업이 될수 있어 비키니 선수는. 아 대기업이 될수 있어 빨리 시작해. 라면 먹방을 하려고 야생마TV를 불렀다는. 아 강력하십니다 형님 아, 역시. 아, 아. 근데 여기서 네. 내가 원래 한명더 섭외를 했어. 누구입니까? 우리 또 우리 업계에 면치기 잘하는 애 있잖아. 아시그 분? 그 분? 누구 어. 누구? 있어 누군지 알아? 면치기 아. 잘 알아, 면치기로 유명한 아 김창 면 그래 김창, 김창 면수 어. 창근이 형님 별명이 어, 아. 김창 면이야 창근이 형님 강력하시죠 근데 네. 어, 아. 내가 아직 안 도착했어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일단 하자고 알겠습니다 아. 형님 어 잠깐만 창근이 아 무자비합니다 창근이 형이 촬영을 하는 날조차 지각을 아, 아. 하십니다 아 창근이 형또 이렇게 또와 아, 이렇게 또. <웃음> 창근이가, 아, 창근이. 진짜 무자비하네. 이렇게도 해 알지 뭐. 일단은 우리가 라면 먹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가 좀 고파야 될것 같아. 게임 먼저죠. 뭐 힘좀 쓰고. 힘좀 쓰고 한번 하자고. 알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잘하는 게 헬스 말고 뭐 있어? 쇠시밖에 없는 거그 거. 거. 말고 재영이가 잘하는 거 우리가 팔씨름이잖아. 아 팔씨름이요 팔씨름. 팔씨름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팔씨름을 누가 이거 셋시부터 도지? 세시 반칙이지. 셋시 이렇게 달라붙어도 <웃음> 질것 같은데? <웃음> 안 돼. 질것 같은데. 얘 그래? 진짜 강력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발씨름으로 발씨름 아. 재용이가 은근히 또 짧아서 못할 수도 있어 제가 보태 네, 형님이 오늘 발씨름 하시려고 또 발씨름 습관에 바지 입 이게 <웃음> 얘기해고, <웃음> 너네 발씨름 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형님 야 발씨름이 소녀스러운 행동인데 이거 어, 근데 진짜? 이게 또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 벌칙이나 우승자 무슨 혜택 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어야죠 무조건 있어야죠 지는 음. 사람은 내가 이따 라면을 먹을 때 네네네. 불닭 소스를 고아 불닭, 소스? 불닭, 소스. 불닭 소스? 불닭 소스! 거의 뭐부케리 스타일로 <웃음> 고문에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꼴찌 하는 사람이 타 먹는 걸로 그앞에 어. 사람들이 짜주기 일단, 여기서 토너먼트로 좀 해야 되는데, 남자 셋, 여자 하나. 내가 언니니까 얘가 리나랑 해야 될까? 소녀가 언니랑 여자라니까. 뭐 저는 여자라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자가 선벼도 그냥 한 방에 오물어버립니다. 그래, 우리는. 자비 안베풀어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근데. 리나가 하고 싶은 사이랑 하면 그 사람이랑 이제 그 시합 파트너. 나머지 둘은 자연스럽게 파트너. 하트럴 어 이거 시합, 시합 시합 아 저랑 어, 사귀는 거 말고 시합 아니 아 어. 사귀고 싶으면 징역 가는 건데 아, <웃음> 아니 역시 이유, 이유를 물어보게 이유를 <웃음> 이유를 예. 아 와쿠가 제잘 괜찮으니까 아 저랑 이제 대결을 하시는 뭐 <웃음> <뭔> 생각한 거야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심각한 아니 어, 어떤, 어떤 건지 있어요. 있어요. <웃음> 어떤 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뭐 저한테... 뭐... <웃음> 아니 오해한다고 하려고 어, 하면은 아니, 아니면은... 이중에서 여기 중에서 그래도 어. 제일 저랑 사이즈가.. 뭐? 호박씨가 제일 비슷해요! 자 재줄게! 니나 <웃음> 선수는 이제 하체 살아있거든 6에 <웃음> 아, 제일 위로 자해주세요 아니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웃음> 왜요? 아 <웃음> 맞죠? 아니, 63아이 아니 다니4 6이나버려 지금 똑같은 저... 맞아? 6 3 6 3아다행이다6 3 6 1 6나6 3 6나어2 62, 62, 아니 62, 62, 62, 62, 62, 62, 62, 62, 62, 6 6아 아, 재영이. 아... 야. 아, 저는 하이드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오는 수치에 한 0.5 정도 더해줘야 돼. 왜냐면 저는 진짜 상남자이기 때문에 왜? 속옷을 안 입어요. 왜, 속옷을 안 입어요. 나도 안, 입었어. 아, 그래? 아, 나도, 안 입었어. 나도 안 입었어. 나도 안 입었어. 나도 안 입었어. 남자는 남자는 속옷을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아, 빼야겠네. <웃음> <속옷이가>. 현대인이 아니시네. <웃음> 누가 속옷 <속은> 입어요? <웃음> 이뭔 개소리야? 아, 재영이. 재영이. 자. 우! 씨, 진짜 쩔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내가 항상 선수들 보면은 요즘에 팔둘레 재고 있어. 아, 팔둘레. 팔둘레. 나는 아, 팔 애송인데. 무조건 잡이 없어. 높번핑에 팔둘레. 네? 요거는 벗고 줘야 될것 같다. 아, 입구 되려 그러는데. 제가 저는 민간인입니다. 상으로. 높번핑에 자, 자, 팔둘레. 제일 주권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아, 2조모. 재용이가 팔이 두꺼울 때가 5 6 c 나는데 56? 와, 대박이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 재용이의팔 둘레. 53. 와. 53. 53. 조금 빠졌네. 너무 아쉽네요. 운동은 조금 더 해야 될거 같아. 네, 알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리나 피키니 선수 팔 둘레. <웃음> 29.5 형님 한번 재봐야지 형님 나나 저번에 쟀는데? 다시 한번 재볼까? 그럼 또 재보셔야죠 저희는 내가...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웃음> 내가 47.5 거나 47.5 이야 이후 아름답다 이게... 진짜 아름답다 와, 진짜 아름답다 와, 모양이 어 얇은데 재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정확히 47.5가 맞습니다 와. 야 대박이다 더 운동하지도 않고 근데... 한번만잠깐 아까 29.5, 29.5 예, 29.5. 아, 딱2 9 5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이거 없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 우리 한번 튀어나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자기 팔하고다 보면 비교를 할 거야. 네. 우리 이제 네 명이 있으니까는 자기가 네.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딱 보이겠지. 저는 뭐... 남자분 중에 지금 한 이십구, 삼십 나온 사람들은 이제 자괴감 드는 거고. <웃음> <웃음> 비키니 선수가 비슷하는 거니까. 발 씨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발 씨름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두번할 거야.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한 사람 하는 거야? 사람은 이제 벌는 어, 거. 걸리는 거아니에요 어, 나는 여기서 아, 좀더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 그래? 네, 아니, 제가 봤을 적에 형님이 좀연매가 있으셔 가지고 <웃음> 옛날 군대에서하던 아, 진짜? <웃음> 옛날 <거> <웃음> 어. 그 의자에 어. 앉아서 하네. 나는 예능에서 이걸 봤는데 내가 옛날 예능을 본 거야? <웃음> 니나 씨호 허벅지가 거의 뭐 돌주먹 살입니다 <웃음> 뭐 자비를 베푸는 타입이 아니라고 두번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모아서 시, 작! 비안 베푼다고 일, 했잖아, 내가 사. 음. 사. 여자한테 자비 없습면다 여자한테 비없습면다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반대로 나, 야, 진짜 쟤다 자, 시, 작 여친 쟤도. 여친 쟤도. 야, 제발. 포 야, 진짜 이, 장 이, 아니야. 야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일 이, 이, 이, 이, 저걸 지금 동률인 거예요? 어 동률이야 아 어떻게 되나? 아니 벌어진 거아니 이거? 이렇게 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한번더 해야 되나? 한번 가위가위 보에서 가위 공격 be. 그거 아하네 그래, 그래. 가위가위 보 거. 공격, 가위 방어 가위 방어 할게요 아, 이렇게 할게요 시작! 1 음. 2 음. 음. 음. 1 덤벼 2 3조이거강하자고 이따 불닭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다 비벼 주겠습니다 아주 시작 <웃음> <웃음> 야 이게 <웃음> <웃음> 어, <바지>. <웃음> <웃음> 아니 벌어졌어 벌어졌어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웃음> 형님의 바지는 지금 거의 뭐 통기타 줄마냥 빵빵해져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웃음> 더 이상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준비 시 자, 아주 꿈쩍도 안 합니다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 노자 거의 뭐 아니 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이 가장 센, 가장 센 남자 안돼. 내가 그래도,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이겨주겠어 언니시니까 들어갑니다. 살살 살살 해주세요. h o p Cosini, any. Can you come with your name? You come with your name. Jack, you got it. You k n 이겨 s h 다 kill it. Jack, y o 이겨야 된다. 리나 씨 이겨야 됩니다. 지금 불닭 부수게 <웃음> 형님 이겨소다 이건 이겼다. 5초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웃음> 이거는 어느 정도 좀벌렸는데 누가 이기 너네 심판. <웃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리나 씨가 이긴 것 같아요. <웃음> 아, 진짜 <솔직하네. 웃음> 진짜로. 수장에 자존심을 걸고. 수업3 5 0 k 치기 때문에 뭐 시! 자. 자. 아, 아, 뭐. 아 이거 노멀시 사 이거. 야! 아가 좋네. <웃음> 탄성이! 여러분. 괜찮노시신 아! 아탄 탄력이 좋탄 여러분 손에 아. 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 의지랑은 상관이 없이 다리가 그냥 V자로 돼버립니다 의지랑은 상관이 없이. 야, 야이 왔구에 지금 홍수가 터졌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양이. 어.